안녕하세요. 보안카메라 음성경보기입니다. 이 자동센서 스피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센서 스피커의 가장 큰 장점은 2시간 충전해서 60일 이상 그 대기시간을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제품입니다. 간단히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A버튼은 다음 단계 음을 에, 표시할 때 자, 이걸로 해 드릴게요. 전원 올리고 Please go out after a flush. 자, 이렇게 다음 단계 음을 나오게 할 적에 A버튼을 작게 누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B버튼을 안녕하세요. 작게 누를 경우는 볼륨 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B를 눌러 볼까요? 어머니 좀 적죠? 키울 적에 한번씩 B버튼을 작게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보름 이하같이 굉장히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저희 1단계에서 8단계까지 보륨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하루 50회 약 10초 멘트를 50회 정도 사용 기준으로 약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형 음성경보기 입니다 여타 이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죠 저희 제품 중에서도 이 제품은 웨이트로닉, 웨이크 브랜드 입니다 이 유사한 제품들의 보륨조정이 1단계, 2단계 이 이보름 밖에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음, 소리가 좀 다소 적고 에, 그리고 건전지를 사용할 경우 하루나 이틀 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건 2시간 충전으로 어, 무려 60일 대기시간이 있고 약 1개월 사용이 가능하죠. 어, 2시간 충전으로 1개월 사용. 하루 오, 10초 기준으로 50회, 예. 1개월 이상 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ED가 이렇게 키우면 불구수를 한 LED가 나와줘도 야간에도 이런 LED 이 작동이 되면 출입구라든가 또 위험 장소에서 LED 조명이 은은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방법, ab 작동을 해줄 수가 있죠 경광등 처럼 어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led 는 재생 시 빨간 led 가 이와 같이 이,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고등이이 경우 는 빨간색 led 가 계속 계속 깜빡입니다 그리고 충전시 빨간색 LED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다. 이거는 재생이 계속되고 있다. 아,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완충이 되면 이게 완충이 됐다 그러면 이 파란색 보이죠. 네, 파란색 램프가 아,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스피커 전원을 이와 같이 끼면 빨간색 및 파란색이 이 점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복사 이, 이 제품의 또 장점은 컴퓨터와, 자, 컴퓨터와 이 스피커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PC나 노트북에 이 USB 잭을 꽂고, 그리고 이쪽 단자에 5핀 짜리입니다. 이 케이블, 5핀 짜리 데이터 케이블입니다. 데이터 케이블을 꽂고, 그리고 PC 쪽에 usb 잭을 꼽으면 바로 pc에 있는 음원이 멘트가 이 스피커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바로 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mp3 파일을 컴퓨터에 있는 음원을 이 스피커 쪽에 mp3음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서 mp3 파일을 바로 저장할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일 수 있는 게이 브라켓이 굉장히 견고하고 심플한 브라켓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에 이 구멍이 이렇게 있죠. 이 네, 나사 일단 제가 시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게 처음 개봉을 하시면 이와 같이 널트, 볼트, 이 피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M 양면 테이프도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 나사를 이쪽 부분에 집어넣고, 이쪽에 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를 요한 이 나사나 볼트를 분실할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이와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와 같이 다리빨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꽂고 이걸 넣고 이다사를 이렇게 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이면 나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부분에 이 이제 벽면에 이 피스를 이와 같이 이제 받겠죠 네, 이렇게 받고 또는 공구리더라 하면 이 공구리의 양카를 미리 받고 약 보니까 6 m m 에한 마디로 타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타공하고 이걸 넣고 이거 피스를 이제 받게 되겠네요. 그 이제 힘드신 분들은 전문가들 이쪽 그 관련 설치 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하시면 되고 간단히 나무나 또는 벽면에 붙일 때는 3M으로 부착하시는 게 가장 용이하게 쓰니다 양면 스티커에 3을 한번 붙으면 견고하게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부착해서 바로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리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부착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찍찍이를 통해서 떼었다 뺐다 탈부착이 가능하겠죠 또는 이렇게 부착을 해 놓고 아예 여기 볼트를 이렇게 해서 조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 3m 을 이걸 떼서 떼서 네, 굉장히 한번 붙면안 떨어집니다. 이게이 예. 부분을 이렇게 붙이고 이쪽은 벽면이나 천장 부위나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이 제일 윗면에 이렇게 부착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천장 부위나 이런 곳이면 이 중간 부분에 또 넣어도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천정에 견고하게 탁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거는 소리 좀, 어, 좀 보여 게려야지 보통은 이렇게 위쪽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이와 같이 해서 딱 부착을 해서 벽면이나 천정이나 유리면이나 어느 부분이든지 이게 굉장히 견고하게 부착이 딱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참고로 100dB입니다. 이 크기가 소리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8단계까지 올라오는 소리요 네. 굉장히 소리가 커져요. 8단계까지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로가 83, 세로가 137mm, 그 다음에 두께가 약 55, 83, 137, 55. 그리고 3m 이내에 인체 감지나 열 감지가 되면 바로 이 센서가 작동을 해서 스피커에서 음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내장 배터리 1 5 0 0 m a h 의 강력한 내장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 스피커는 굉장히 저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인 전원 공급, 절전형 전원 공급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대기 모드의 적은 용량으로도 이렇게 대기를 할 수가 있고 재생 모드에서도 약 330mAh 밖에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시간만 충전해도 서약 60일 동안 대기를 할수 있는 대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약두달 이상 대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하루 하루 이렇게 이제 소리가 이제 나면 10초 멘트다. 10초. 약 10초 멘트다. 안녕하세요. 20초 멘트가 50회, 한 50회 기준으로 10초 멘트 어, 그럴 경우 약 1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이건 테스트를 해본 결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제품들은 보통 이틀이나 3일이면 은 소진됩니다 거의 그리고 요거는 어, 물론 전원 usb 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충전을 한번 하면 완벽하게 무선형으로 언제 어디서나 장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번 어, 센서 어, 자동 센서 스피커 이 제품이 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예, 따끈따끈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안전에 대한 시설관리 라든가 또는 출입구에 안전 멘트를 요하는 경우, 요새 코로나 시국인데, 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 소독이라든가, 또는 온도 체크, 에, 열 체크, 이런 등등의 그 안전 멘트를 요하는 그런 장소에서 여긴하게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 알림멘트까지 눌러주세요. 종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알림멘트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